자,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는 어떠했는가? 나아가서 수당 시대의 외교관계는 어떠했는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통일 왕조였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와 민족이 조공을 바칠 나라도 한 나라? 하나밖에 없었고 주변 국가 민족을 책봉해 줄수 있는 나라도 한나라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걸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은 일원적 관계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심이 하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어디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였다. 실질적인 지배나 간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 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라가 중국 자체의 왕조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남북조 시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북조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적은 누구였나요? 남조. 남조였어요. 남조에게 가장 크고도 중요한 적은 또한? 북조였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 외교관계를 통해서 주변 국가와 민족관의 어떠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싶었느냐? 너! 나랑 싸울 거야. 아니면 내 편을 들 거야. 아니면 우리 싸우는데 중립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가장 크고도 중요한 적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나 민족이 나랑 싸울 건지 안 싸울 건지 를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군과 책봉 관계는 우리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인가? 상호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활용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고구려같이 강력한나라는 무엇을 할 수도 있었느냐?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군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북조 입장에서 고구려가 나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주면 좋을까요? 고구려 같이 강력한 나라가 나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주면 좋을까? 네. 초초구죠. 그렇죠? 나랑 싸울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나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지 않고 남조랑 맺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 나랑 싸우자는 건가 하고서는 긴장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그렇죠? 가장 최악의 경우겠지 그지 하지만 고구려가 만약에 북조, 남조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요. 어떨까? 중립. 어, 그렇죠. 적어도 중립을 시키겠구나. 아직은 이 우리나라와 고구려의 외교관계가 최악은 아니구나 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너왜 우리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으면서 남조랑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라고 따져서 물어서 굳이 둘 사이에 껄끄러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중국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로 싸워 싸워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군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했던 시기가 바로 이 남북조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조군과 책봉의 관계를 다원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원적 뭐에 반대말일까요? 이런 적에 반대 말이죠. 그렇죠? 중심이 여러 개 있다.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이고 상호우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 관계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들 간의 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얘기한 것 같이 고구려같이 힘이 강력한 나라의 경우에는요. 남북조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있었다라는 것이죠. 남북조 모두 굳이 고구려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는 남북조로부터 불교라든지 윤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중국이 분열되면 주변 국가와 민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중국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로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들이 지그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중으로써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분열되었을 시기에 주변 국가와 민족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웃음>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남조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서 불교, 유학, 건축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주로라는 단서가 붙은 까닭은 무엇일까? 네, 북조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북조랑 관계를 끊게 되냐면요, 고구려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죠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백제가 기존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북조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어 고구려 좀 공격해달라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고구려 좀 견제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조 입장에서는 사실 고구려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안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북조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네도 우리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고구려도 우리와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찌 부모가 한 자식의 판만 들어줄 수 있느냐?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백제의 경우에는 북조로부터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에이씨, 안 해! 하고서 때려치우고, 이후에는 주로 남조와의 관계를 맺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우리가 앞에서 무령왕릉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사진 보고 지나갔었는데 기억이 날라나요? 네, 백제 무령왕릉 벽돌 무덤의 양식이에요, 그죠 남조에서 유행했던 벽돌 무덤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와 남조가 긴밀한 관계였음을, 백제가 남조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발전의 속도가 가장 늦었던 나라는 어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 신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그 나라가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는가는 동아시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가름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중국과? 얼마나 많이 교류할 수 있는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신라를 보면 지금 지리적인 위치가 어때요?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에 좋아요 좋아요? 아니 아니 아요 어려워요 그죠 육지는 고구려 백제는 바라는 어, 백제의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서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것은 신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기 이전에는 고구려에 의존하여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 이런거 배웠는지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네 4세기 백제의 전성기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평양성 지역까지 진출했고 그러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지원해 주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번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나요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신라는 이후에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서 남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직접 장악하기 전에는 6세기에 백제의 중계를 통해서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고 그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낮에 동맹을 이용을 해서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을 고구로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신라가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하고 한강유역을 독차지해 버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죠자그 나제동맹이 깨지게 되는 것인데 이후에 한강유역을 장악한 신라, 중국과 직접 교역을할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죠그 남북조와 직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당동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오늘따라 되게 조용하네 무슨 일이 있었나? 음. 안녕하세요. 혼났니?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이런가요? 음. <웃음> 오늘따라 뭔가 좀 분위기가 <웃음> 남다던데 비와서 그런가? 네. 네, 젖은 종이처럼 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나요? 네. 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5세기 야마토 정권은요.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가 중간고사에 어 보듯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 전혀 복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머릿속에 제자를 배웠던 내용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기본적으로 호족연합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권이 강한 편이었다 약한 편이었다 약한 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왕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정확히는 남조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나는 중국의 황제가 인정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국내의 호족들에게 과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음, 하나 더자 왜가 남조와 책봉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남조와 왜 사이에서 어느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 어디였을까요? 백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도 백제의 중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한편 백제 신라와 사절도 교환을 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인구이동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남북조 시대 때 조공관계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남조와 북조는 서로 어떤 식으로 외교를 했느냐. 자 이들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만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외교사절을 보내고 받아들이면서 외교관계를 맺고 또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때 남조는 북조를 북조는 남조에서 보는 외교사절을 무엇으로 취급했느냐. 조공사절로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왜 서로가 서로가 보낸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을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뭐였을까? 정통성. 응? 아, 정통성. 그렇죠. 누가 진짜 중원의 왕조냐? 누가 동아시아를 주도해 나가는 진짜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나라냐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진짜 중원왕조야. 내가 진짜 중원왕조야.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정통성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황제로서의 권위가 설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서로 외교사절을 보내기도 했는데 각자가 너 나한테 조공사절 보냈네? 너 나한테 조공사절 보낸 거지? 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데 이용하려 하였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와 민족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었느냐?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거나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민족은 자기의 입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조공하는 나라 책봉 받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동시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봅시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할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많은 쪽과 적은 쪽 어느 쪽이 좀더 자신의 정통성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유리할까 그렇죠. 당연히 나한테 조공받치는 나라가 많은 쪽이 훨씬 더 자기가 원래 정통이야. 이봐라. 많은 나라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 나한테도 하면서 왜 쟤한테도 해? 라고 굳이 따져가지고 껄끄러운 사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게 자기에게도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중원 중국 주변에 있었던 국가와 민족들은 이렇게 여러 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하였고 고구려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꼽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음을, 우호관계였음을 상징하는 의례, 의식과 예절의 절차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고구려가 남북조 모두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던가 그들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나라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자, 넘어가기 전에요 교과서에 보면은 어, 금도장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1700 몇 년이지? 48년이었나? 그때 일본의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다가 뭔가 하나 팅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금도장이 나왔고요. 거기에는 한위노국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국왕이 누구지? 역사책을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후한의 광무제가 왜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인물에게 노국왕 이라고 하는 간, 관 작을 주면서 도장을 내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나요? 명예. 명예? 인정. 인정? 그렇죠. 권한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은 조선의 왕은 왕위에 즉위하면 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을 때 도장을 받았거든요 오케이 너이 도장 찍어서 너의 권한으로 이러저런 일들을 해 라는 뜻이죠 도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책봉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한 나라하고 외 사이에 어떠한 외교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미코 여왕 이전에도 아마 일본과 중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금인이라고 하는 금도장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를 보시면 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 수당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진 남북조시대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남조의 경우에는 동진 이후에 송제, 양진 순서대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여기에서 송제, 양, 양나라 때 그린 그림이 바로 양직공도인데요. 뭘 그렸냐면 은 양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찾아왔던 주변 국가의 사신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요 사신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들과 국가와 의 외교관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을 설명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남북조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자료가 바로 이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남북조 시기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여기 나와있죠? 어. 고려국이라고 되어있어요. 고구려 사신이고요. 여기는 신라국이라고 되어있어요. 신라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있죠. 요게 굉장히 또 가치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사람들의 옷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패션에 대해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이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중국이 한복은 중국의 명나라 한푸에서 기원 된 것이다 등등 을여러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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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9반에서 수업하면 살짝 물어봤더니 쓰는 게 나아요 빨리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달라서 썼는데 조금이도더 가리는 게 낫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 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실력 검사하면 2 0 2.0이 나왔다니까 어, 근데 나는 이제 정시 세대니까 이제 고3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딱 수능 끝나고 나니까 원래 2, 2 시력이 0 2.0이었는데 실력이 0.6, 0.8로 떨어졌더라고 시력과 입시 성적을 바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안경 쓰기 전에는 비가 오면 항상 어디부터 가렸느냐? 여기부터 가렸어. 어리 젖으면 말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비 오면 항상 이러고 다녔는데 안경 쓰고 난 다음부터는 자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안경에 이제 물 닿으면 안경 닦기 귀찮으니까, 그지? 이러고 뛰게 되면서 아 나도 어느새 완전히 이제 안경에 익숙해졌구나. 라는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음. 가격, 요거 쓴 지도 벌써 오래된 한 6년인가 8년째 이렇게 동그란 안경 쓰고 있는데, 음, 좀 다른 테로바꿔볼까좀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게잘 어울릴까? 다잘 아, 어울릴까? 아, 저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잘어울릴 <웃음> 아, 이러고 말고, 어. 아니, 예전에, 어? 어, 예전에 이게 까만색 뿔테 안경 이런거쓴 적이 있긴 했는데 어, 그때 좀 한참 잘 쓰다가 어느 순간 살이 찌니까 내가 너무 좀못할고 같아 보이는 거였요 어, 그래가지고 좀 바로 바꿨는데 다시 어, 옛날에 좀 돌아갈까? 생각 좀들기도 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당식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음. 자 봅시다 위젠 남북주시대는 분열기였지만 당나라 때는 또 중국이 통일되었던 통일의 시기였습니다 자 7세기 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도 통일이 되죠. 또 이때는 이제 어, 삼국 통일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죠. 동아시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국가와 민족에 받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에는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면서 자신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중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나라 역시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자신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려고 하였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주변 국가들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이해되시죠? 자, 한나라는 통일왕조였으니까 자기 나라가 중심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가 남북조시대는 분열됐때였으니까 다원적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전개되었는데 당나라가 다시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면서 당의 중심이 된 국제질서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나 당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나라가 자신의 중심이 된 조공, 책봉 관계의 요구를 주변 국가와 민족이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토벌이라든지 돌궐이라든지 위우르 같은 이러한 유목민족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벌은 지난번에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돌궐 위구르는 어, 각각 6세기경 그리고 8세기경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강력한 유목 국가를 세웠던 북방 유목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돌궐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돌궐 어떤 나라랑 좀 발음이 비슷하나요 돌궐 응 아니요 몽골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웃음> 서아시아로 이동했어요. 음. 맞아요. 투르키 어, 투르키에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음. 자, 아무튼 이들의 경우에는 유목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나라가 매우 뛰어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자신들 나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당나라는 농경국가였고 자신들은 유목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의 구조가 달라서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 우리가 얻는 게 딱히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과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당나라는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력과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한테 뭔가를 보냈더니 돌아오는 당내 품이 굉장히 이익이 크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그런 경제적 교류를 하기 위한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공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례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더 많이 주길 바랐는데 조금밖에 안 돌아온다. 라고 하면 무엇을 했느냐? 이들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압박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만만해 보였나 보네? 우리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지불을 안 한단 말이야? 오랜만에 한번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당나라를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 보니 당나라는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나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을 안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영역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이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원의 왕조가 주변 국가나 민족에 비해서 군사력이 크게 약해서 자신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뭐였어요? 어... 화본공주 같은 거 보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그죠?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적대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번의 송첸캄포왕에게 당나라가 문성공주를 보내서 둘이 결혼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뽑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당나라가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 하였으나, 요런 나라들한테는 잘안 먹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한편, 잘 먹힌 나라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신라나 바레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왜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딱히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신랑을 발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런 걸 받아들인 까닭은 뭐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신라와 발해는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모두 받아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견당사의 파견을 통해서 조공 관계만 맺습니다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마 이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중국과 대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나라 때 일본이 중국에게 수나라에게 보냈던 외교 문서를 보면은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보냅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해 뜨는 나라의 천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일본. 일본 천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해 지는 나라의 천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수나라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받아들였던 수나라 황제의 기분 어땠을까 불쾌했겠죠. 그래서 어디 시골 천구석 손나라가 우리랑 맞먹으려고 해. 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당시 수나라는 고구려랑 전쟁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말렸대요. 애교로 보고 넘어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많이들 배워가라. 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본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 조공관계만 맺은 것으로 보여요. 책봉관계를 맺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당나라가 주도했던 당나라 중심의 종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느냐 국내 통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내 나라의 백성들이 나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고 나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뒤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신라나 발해 두 나라의 사이는 사실 썩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많았고 야,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 그렇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나라고 고구려는 바로 신라 때문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마치 뭐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 오늘날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가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당나라랑 사이가 좋아야 신라는 발해를,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고 그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또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다? 신라나 발해나 일본이나 모두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농경국가로서 우수한 통치체제와 통치의 사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로부터 그러한 제도와 문물, 선진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이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라나 발해 같은 나라가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거나 간섭을 받았다거나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국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측봉의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음. 예전에 그거 생각난다. 그 벌써 몇년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어, 북한하고 이렇게 김정은하고 만나서 막 이렇게 정상회담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어, 그거 하고기 전이었나? 하고 난 다음이었나? 그때 이제 외신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외국 기자들 불러가지고 어, 기자 회견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어떤 미국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의 그런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북한이랑 미국이 싸우게 되면은 한국은 어느 나라 편들 것이냐라고 이렇게 어, 물어보더라고요. 음. 어떤 사람들은 야 뼈들 때리는 질문이다 되게 기가 막힌 질문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그 질문 듣고 피식하고 있었어 아 외신기다 수준이 저거 밖에 안되나? 음.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어느, 어느 편 들어야 되지? 미국편 미국 미국 편 들어야 돼요? 북한편 들어야 되나요? 음. 어, 미국이랑 싸울 수는 없지 그지 근데 딱 드는 생각은 왜 미국이랑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못 이기니까? 어. 답은 사실 나와 있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이랑 편을 먹어야지 우리나라 이익이 최우선 아니야 그럼 따져봐야지 얘랑 편 먹는 게 좋은지 미국이랑 편 먹는 게 좋은지 그지 어느 쪽이 편 먹는 게 좋은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일이지 그걸 대놓고 물어본다고 그게 대놓고 질문을 하게 다 대답을 하겠어 안 하겠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어,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응. 자, 예를 들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지만은, 당나라의 침략에 있었을 때 당이, 아이씨, 다시. 당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지만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자국의 이익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당전쟁을 벌여서 싸웠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관계다 라고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예요 9세기 이후에 당의 국력이 크게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면서 비싼 조공을 보냈는데도 돌아오는 담례품이변변치 않아요 어? 요거 돈 들였는데 얻는 게 별로 없네. 이제 당으로부터 별로 배울 게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로 견당사의 파견 다 끊어버렸어요. 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러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뭐여담입니다만은 일본이 한참 경당사 열심히 파견할 때는 실제로 당의 문화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당나라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당시에 그것을 당풍이라고 불렀어요 당나라 스타일이라는 뜻에서 요거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내가 확신을 못하겠어요 옛날에 어 대학 다닐 때 미술사 수업 들었을 때 였나 아무튼 이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확신 없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일본에서 한참 견당사 많이 파견하면서 당나라 문화를 받,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일본에서 어떠한 미인도가 유행을 했느냐 뚱뚱하고 털이 많은 여자를 그린 미인도가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당나라에서도 그런 여자가 예쁜 미인이라고 여겨지고 그런 미인도가 많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당나라에서 뚱뚱하고 털 많은 여자가 미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당나라 황제 가운데 당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정치 좀 잘했었는데 양귀비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당나라 정치를 말아먹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양귀비의 외모가 어떠했을까? 뚱뚱하고 털이 많았다라고 해요. 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나라 현종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어? 취향 어떤 취향? 아, 그런 외모 그런 외모를 좋아했다? 음, 뭐 그럴 수 있죠. 여기부터는 조금 어른의 영역이긴 한데요. 어, 양귀비는 채취가 되게 어,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어, 힘이 있었다고 해요. 뚱뚱하고 털 많은 사람 땀이 많이 나잖아. 어 근데 그땀 냄새가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어, 그런 힘을 어, 가지고 있었다고 해. 어, 그래서, 당현종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황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누구죠? 어, 예나 지금이나, 어, 지금은 아니 아무튼 예전에는 황제가 좋아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었거든. 그래서, 양기미가 한참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뚱뚱하고 탈만한 여자가 당나라의 미의 기준이었고,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그러한 미인도가 많이 그려졌다. 라는 얘기를 대학생 들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음. 아무튼 뭐 그랬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가면은 그 옆에 가면 그 당시에 방현종이랑 양귀비가 데이트하던 장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디게요? 힌트는 나왔는데 어? 어디였을까? 어 음, 목욕탕이었어요 음, 땀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 그래서 여기서 주로 데이트를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음. 네 넘어갑시다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음. 어, 저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네 <웃음> 자, 신라와 바래 일본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단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의 사이는 어떠했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와 일본 사이도 원래는 사실 썩 좋지 않았어 누구 때문이었을까? 중국, 중국? 신라와 일본의 사이가 사실 썩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레. 백제 때문이죠 어 백제와 왜의 관계가 긴밀했고 그러면서 왜 백제 백제 부흥운동을 왜가 지원해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걔네가 나당전쟁을 한 아, 나당인 연합군과 함께 싸우기도 했잖아. 백강 전투 기억이 나나요? 네. 음. 자 그랬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백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굳이 백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후에 둘 사이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외교 사절이라든지 상인들이 일본과 신라 사이를 많이 왕래하게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큐슈의 다자이후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큐슈 지역의 경우에는 일본 가운데 가장 중국이나 한반도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오는 중국이나 한반도에 상인이나 외교 사절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바로 여기였거든. 그래서 이 여기에 일본은 다자이후라고 하는 이 외교의 창구, 한반도라든지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의 창구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에서 한반도와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과 문화적인, 경제적인 교류를 했던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신라의 의상대사라든지 원효대사의 이런 불교사상 같은 것들이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발해와 신라는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나라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빠졌는데요.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 조금 껄끄러웠다. 때로는 적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파래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열받기도 하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노벨과학상 받은 사람이 몇명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몇 명씩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짝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지 않나요? 당시에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 세계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이슈는 뭐였냐면 은 바로 당의 빈곤과였습니다. 들어봤나요? 신라의 육두풍이었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의 빈공과에 응시해서 당나라에서 활약했다. 이런 얘기 한국사 시간에 배웠지. 그지? 빈공과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시험 가운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던 시험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나라 출신이 1등을 먹느냐가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자존심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신라와 발해 사이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 가지고 서 외교적인 신경전 같은 것들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좋지가 않다라고는 하지만 은 어쨌든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국가 간의 교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라와 발해 사이에서도 어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은 개인적인 무역이라든지 국가 간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그러면서 발해 수도 환경에서부터 신라 수도 경주까지 이르는 길에는 어 무역의 루트로서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었는데 발해인들은그 길을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선생님이 하루에 한 페이지 한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활동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어서 수당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왜이 관계를 맺었다.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선진 문물,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윤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